안녕하세요 정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 선물을 배달하러 갑니다 사실 배달까지는 아니고 택배 아저씨가 배달을 해주시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작은 손편지와 함께 선물 포장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분을 선정했는데요 자 여기 옆으로 이렇게 어. 당첨되신 분들의 캡처가 뜨고 있을 겁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기준은요. 너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답글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길의 그리, 그래 길이, 길의 그리는 뭐야, 그래 길이, 형이의 느낌, 나를 좀더 이렇게까지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라는 분들을 좀더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줄수록 뽑았어요. 엄청 이렇게 길게 써준 친구도 있어 저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앞으로 또 유튜브에 어.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손편지라기깨는지모 뭐하지만 아 혜진씨 용인에 살고 있는 혜진씨 제 고등학교 친구 시집가서 용인 살고 있는데 <웃음> 다음은 수연이 다음은 태균님 충청남도 사시는 분 충청남도는 효성언니의 고향종인씨 분당, 분당 사시는군요. 저랑 굉장히 반대되는 경기도 <웃음> <살고> 있어요. <웃음> 마지막 한 분, 흡인씨. 자, 짧게 짧게 다 썼습니다. 짧게 짧게 쓴 이런 메시지를잘 잘라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고요 자 여기 택배를 보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택배 상자가 필요하지요 종이접기 시간~ 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는 이브이예요 정아나 엄마 딸이고요 저의 행복입니다 새끼 <웃음> 택배! 택배 버스 포장 완료! 이야! 이제 이거를 차에 실고 택배를 부지러 가요. 자 지금 근처 편의점으로 출발. 정겨운 우리 동네. 나중에 동네 소개만 시켜줘야겠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감사합니다. 주소를 이제 써야 합니다. 잘은수영들요 이름에 맞게 부착을 해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어, 택배 5개는 안전히 붙였고요 저는 다음 촬영을 위해서 음. 여러분들 편의점을 한번 싹 쓸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어, 이렇게 작지만 소소한 이벤트 자주 할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더운데 땀띠 좀심하시고요 <웃음> 바이바이